너무 강력해. 절대 지지 않고 절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. 걸렸어요. 멋지게 들어갑니다. Our point to be number one, actually, so like that.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I think well bank is the strongest team. 웨뱅 많이 사랑해주세요